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안입니다 자 이번 방송은 원래는 실시간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뭔가 좀 일이 좀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래대로 미리 사전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채팅창만 같이 함께 할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2022년도 이민년을 이제 바라볼 텐데 22년, 23년, 24년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저희도 20, 어, 20년, 20년, 21년,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 이 3년 동안이 겨울의 글자인 해자축으로 들어왔던 구간이었고 지금 보시면 화면을 잠깐 제가 열어볼. 비나면을 지금 열어드렸는데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이렇게 쭉 3년이 겨울의 기온으로 건너왔고요. 그 중에서 수의 기온이 가장 강한 것은 이 2020년도였고 가장 강했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기온이 가장 강했지만, 전체적으로 금수의 3년에 가장 최고치의 기온이 압축돼서 몰려있었던 해였거든요. 그래서 2021년도는 그 어느 해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굴곡이 좀 강했어요. 잘 되는 분들은 특정 분야에서 잘 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했었고, 발현되는 그 양상이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쉽지 않은 해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2022년도 이민년이 들어와서 축에서 인으로 건너가는 즉 차가운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해가 시작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임수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임수는 힘을 못 쓰는 해예요. 임수는 힘을 못 쓰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정임합으로 인해서 목이 들어와서 청간지지에 모두 목의 이 기운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이때부터 22년도에서 끝이 아니라 23년도가 또개면년으로 그리고 2024년도가 갑진년으로 그래서 쭉 3년 동안이 또 이제 봄의 글자들이 펼쳐지겠죠. 그래서 금기운으로 인해서 저처럼 금수의 기운이 왔을 때 큰 터닝포인트가 일어나고 또 좋은 쪽으로 발행이 되셨던 분들께는 22년도부터 약 3년 동안이 삼재처럼 조심해야 되는 해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원숭이띠분들도 보시면 삼재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삼재가 딴게 아니고 어떤 것을 내가 용신처럼 썼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통적으로 들으셔야 되는 인트로 부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터입니다. 자, 타임라인 쭉 달아들 테니까 타임라인 각자의 일주를 보시기 전에 이 인트로 부분을 반드시 보시고 건너가시는 것이 이해가 빠릅니다. 그냥 클릭해서 단순하게 자신의 일주만 간단하게 보실 분들은 예, 이해도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영상 끝까지 안 보시거나 영상을 아예 건너뛰기나 보지도 않으시고 댓글다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음, 하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제 옛날 영상보다 차곡차곡 보셨다고 생각하고요. 어 12운성에 대한 질문도 제가 봤는데요. 제 12운성은 연애자평을 기준으로 합니다. 새로운 12운성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튜브 선생님도 보시면 근데 그분들은 이연애잡힌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게 와닿으셔서 저한테 문자로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애잡힌 중심으로 시비운성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무토일간에서 봤을 때 무토라는 것은 봄과 그 여름 다음으로 양의 웅동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이 무토라고 하는 기운이죠. 천간의 기운이고 2022년도에 이민년이라고 하는 해를 맞이했습니다. 천간으로는 이 임수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지금 동그라미를 지금 그려봤는데요. 무토 입장에서 이이민년이 들어왔을 때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보시는 바가지 편제입니다 근데 편제가 힘을 못써요 편제가 힘을 못쓰고 껍데기만 편재고요 이민년의 이 호랑이 글자는 바로 편관이라고 합니다 육체내로으로는 그리고 무토 입장에서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해입니다 청간지지 모두 목의 운동을 하는 즉 관의 이 에너지 운동이 굉장히 센해요 그리고 이 호랑이 글자 속에는 병화라고 하는 편인을 품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과 인이 함께 들어오는 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꾸준히 노력해 오셨던 분들께서는 좀더 좋은 작용들이 더 좋게 펼쳐지는 부분이시고 무터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약 80점 90점 100점 만점에 있어서 80점 90점 정도가 좋은 쪽으로 결과가 아주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운세는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시면 됩니다. 자, 신약신강을 말씀을 드릴게요. 중화라고 하는 것은 운을 보실 필요가 없는 상태예요.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적절하게 거의 반반 이렇게 취해져서 운이 밸런스가 맞는 자신의 사주 원곡의 형상 자체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오늘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이 중한데 중화 사주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신약한 사주와 신강한 사주가 있습니다. 보통 신약한 사주라는 것은 제가 지금 이렇게 세모 치는 거요 글자의 에너지들이 원곡에 많은 상태 그거이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한 것은 나의 일관을 튼튼하게 하고 과하게도 할수 있는 인자예요. 그것은 신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분명 말씀드렸고. 그래서 신약한 분들께는 특히나 사주 원곡에 이 호랑이가 들어오다 보니까 오화나 아니면 술토. 이게 있으면요. 인, 옷을 화곡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더이화의 용동으로 내가 도움을 받는 운이 더 업이 되기 때문에 더더더더 도움이 되고 더 좋은 쪽으로 발행이 될수 있는 2022년도가 되고요. 신강원 분들 같은 경우는 빼줘야 된단 말이에요. 빼줘야 되는데 이노슬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묘진으로 어, 이렇게 봄의 글자로 22년도부터 시작이 되게 되면 조심해야 되는 조심해야 하고 자중해야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져요. 거의 보통은 신약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신강하신 분들은 좀 적은 편이에요. 오늘 보러 오실 때 비율 자체가 제 입장에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음, 우선 장생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여기쯤 제가 장생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생이라는 것은 길장자에 날생자가 붙어서 2022년도 2월달부터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력입니다 음력이 아니라 양력 2월달부터 막 바빠지고 그런게 아니고요 거의 하반기에 펼쳐져요 왜냐면 아직까지 는 춥거든요 글자의 계절 기운으로 봤을 때 차가운 곳에서 뜨거운 곳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운이 덜 풀렸어요. 그래서 무터일관들은, 무터일관들은 80점에서 90점 정도 좋은 것이 펼쳐진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하반기, 그러니까 한 8월 정도부터 양력으로, 이때부터 좀 와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더울 때까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잘 되는 건지. 어, 운세 방에도 분명히 좋다그러는데잘 모르겠어요. 음, 별론데 신축년하고 그다지 뭐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곧잘 있으실 텐데 거의 하반기쯤에 8월 달 부터 거의 모든 무토일간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조심해야 될 분들 빼고 좋게 좋게 풀리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자 따로 제가 칠판을 열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댓글 분명히 봤는데 너무 남자 입장에서만 사주를 얘기하는 것 같다. 제가 그 댓글 보고 자,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사주 보러 오시는 분들의 한 60% 정도가 거의 여성분들이세요. 근데 정말 제가 남자 입장에서만 운세 방송을 그동안 했다면 그분들이 맞다라고 피드백 주실 필요가 없겠죠. 남녀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선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무토가 자,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그렸잖아요. 22년도부터 봄이 3년 동안 펼쳐지다 보니까 무토 일간 입장에서 특히 남자분들 입장에서 여기가 재성이라고 해서 이 수의 기운. 겨울 글자가 재물도 되고. 그러니까 금전이죠. 금전과 여자. 이걸 이제 관장하는 자리예요. 근데 겨울에 왕성했다가 이제 약해지기 시작해요. 봄이 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남자분들은 22년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느냐.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인과의 사이가 이제 조금 서운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불안해질 수가 있고 또 가족에게 내가 충분하게 많은 것들을 할애했어요. 시간과 에너지와 금전 부분을 많은 부분들을 가족에게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했어요. 근데 말 그대로 헌신이에요. 가정에 대한 것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 사업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내가 받는 보상들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상당한 많은 외형이 이렇게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발전을 해 있을 것이고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상당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어떠냐면요. 여성분들은 또 여기서 봤을 때 여기 나를 제압을 하는 나를 관성이라고 해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관성인데 글씨가 파란색에서 잘안 보이시죠? 색깔을 좀 바꿀게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관성이에요. 이 관성은 남자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여기가 남편의 자리도 되고 또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업도 돼요. 그러면 남편과의 사이가 좋아지느냐 이것도 이제 똑같이 봤을 때 재성이 있어야 관성이 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재성이 점점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 남편과의 사이가 불편해질 수가 있는 해예요. 이 해자체가. 그리고 호랑이 자체가 무털간 토 입장에서는 편관이거든요. 음양이 같아서 그래요. 얘가 양이고 얘가 양이에요. 그래서 편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무래도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또 남자 여자 상관없이 보았을 때 소소하고 자잘한 것들을 만지는 게 아니라 큼직큼직한 걸 만지시게 돼요. 이 편관이라는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 은 그러니까 사업도 그렇고요. 사업도 자잘한 거 만지는 게 아니에요. 막 구멍가게 같은 그런 거 만지시는 게 아니라 정말 큼직큼직한 거. 사업도 커지고 자기가 거래하는 거래 단위도 굉장히 커요. 큼직큼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큰대자를 제가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은 좀 만족하기는 어렵더라. 왜냐하면 하반기나 되어야만 조금씩 조금씩 체감이 되는 형태다 보니까 그리고 무엇을 끌고 오느냐. 이 호랑이 속에 병화라고 하는 편인을 끌고 와요. 편인을 같이 끌고 와요. 편인을 끌고 오면은 신약한 분들께는 도움을 주는 형태가 되겠지만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뜨거운 것이 들어와서 본인을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죠. 구설수 또는 관제수 이런 것들도 같이 끌고 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고생을 좀 하시는 거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자재가 부족해요. 원자재가 부족해서 그것만 컨텐츠만 잘 잡으면 이 물건 거래만 잘 잡으면 완전 대박이 날수 있겠지만 거래 자체는 성사가 됐은, 됐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을 수도 있고 입찰 과정에서 많은 일시가 소요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가 너무 먼 곳을 내가 통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혹은 출장을 원래 좋아하지 않는 분인데 거의 뭐 400km, 500km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장거리를 뛰시는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한테만 어떤 오다가 많이 몰려서 일이 몰려서 다른 직원들에게 시기 질투를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적이 많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음... 자사단하나단 뜻이 그 얘기죠. 컴퓨터를 하나 고칠 때 바로 탁한 방에 잘 고쳐지는 경우도 있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변수들, 내가 모르는 에러들이 많이 나와서 계속 검색을 해서 그 방향에 맞게끔 새로운 해답들을 내가 찾아서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즉 변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모토일관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변수가 많이 이렇게 벌어지는 중에서도 내가 다 해결을 하게 돼요. 해결을 하게 되고, 어쨌든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해가 됩니다. 또 이야기를 또 하나 해드릴게요. 이민연이 가만히 보시면, 이 호랑이 속에 글자가 어떤 게 묻혀있냐면 자 무토일관 입장에서 동그라미 꼭 보세요. 동그라미 꼭 보시고 호랑이 속에는 우선 무토가 비견이에요. 그 다음에 병화, 편인이고요. 하나 더 남았죠. 갑목이라고 하는 편관 이렇게 세 개가 묻혀 있어요. 세 개가 묻혀 있고 호랑이 속에 이 호랑이 글자 속에 갑목 편관 이 갑목 편관이 바로 목이잖아요. 바로 목기운이 토를 극을 해요. 목극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 속에 지금 보시면 병화라고 하는 편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병화 편인은 또 화생토를 해줘요. 당연한 얘기지만 인성이기 때문에 편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태주는 것도 있고 제압하는 것도 같이 들어온다. 그얘기예요 관으로서 나를 제압을 하고 무토를 인성으로서 나를 보태주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것도 들어오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같이 들어오는 해라는 거죠. 그래서 괴로운 것이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관제수들. 큰 사업을 계약을 했는데 그와 동시에 하반기 직전에 세금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는다거나 그런 번거로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신강신약, 아까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건너가 보면, 신약 같은 경우에는 화곡으로 인해서 인성 도움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한 분들, 즉, 금이나 수나, 이제 목기운, 이렇게 제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 중에서, 특히 오나 술이 있는 경우에는 더 도움이 된다 그랬고, 대부분의 신약한 분들께는 2022년도가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인데, 신강한 분들은 조금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되는 거지,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나 토균이 많은 경우가 거의 신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성인 목이 들어왔을 때 이게 용신이기 때문에 내게 도움이 되는 상황일 때는 그냥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강한 경우라도 아주 크게 잘될수 있거든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특히나 원곡의 사주 원래 글자에 이 해수, 돼지 글자예요. 돼지띠 아니면 돼지달 해월에 태어나셨다거나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거나 이런 해가, 즉 편재거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이 해가 같이 있으면 수재와 재가이 해수라는 것 자체가 목기운을 같이 얻게 되는, 같이 끌고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좋고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그다지 안 좋거든요. 이 관용신이 되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식상용신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금기운이 들어왔을 때잘 풀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직장이나 생계 관련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장사라던가 대출이 막히는 문제라던가 또 자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해예요 그래서 자신의 용신이 무엇인지를 꼭 이제 공부를 하셔서 그걸 찾으시면 되시고 대부분의 분들께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신강한 분들이 그래도 신강은 무조건 나쁘다 이게 아니라는 거 예, 지금 여기서 꼭 들으시면 되고 잠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는 부분 보여드릴게요 무토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웃음> 재성이 바로 이 겨울 기온이거든요 해자축 우리가 지내왔던 3년 동안의 세월이 바로 이 재성 구간이에요 정제가 개수예요. 개수 입장에서 이민연을 맞이한 부분이다 보니까 불안정해지는 거죠. 이게 목욕지가 되는 거고 편제는 임수 그래서 똑같이 호랑이 해 이렇게 왔을 때병재에 놓여요. 시비온성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워지는 거죠. 불안정해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재성이 번거로워지고 불안정해지는 흐름이다 보니 2022년도에는 뭔가 많은 것을 일군다 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변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해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두 번째로 보는 것이 관성이죠. 이 관성은 여기는 목기운입니다. 당연히 왕성하겠죠. 인묘진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왕성하니까. 그러니까 정관이 을목입니다. 무토 입장에서 을목인데 을목 입장에서 호랑이 해를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제왕지예요 제왕지에 놓이는 것이고 을목이. 그 다음에 평관, 감목 이 감목 입장에서 또 호랑이 자리 같은 경우는 걸럭지에 놓이는 거죠. 굉장히 왕성해지는 거예요. 목기운 자체가. 그러면 식상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식상이 바로 금이에요. 가을 그 기운이죠. 상관이 신금입니다. 상관이 신금이고 신금 입장에서 호랑이에 놓였다는 것은 무력화되는 퇴지자리에 놓이는 부분이고 식신인 경금을 또 보게 되면 경금 입장에서 이 호랑이 자리 같은 경우는 절지예요. 그러니까 가을은 봄에 그리고 봄기운 같은 경우는 가을에 무력화되는 거죠. 거의 무력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운되는 거죠 이 식상 자체가 인수 자체는 또 이제 다르게 볼수 있는데 불기운이잖아요 불기운 자체는 정인이 정화니까 정화 같은 경우는 호랑이 자리에서 사지가 되는 것이고 병화 같은 경우는 호랑이 자리가 장생지가 되는 것이니까 굳이 다 쓰지 않아도 알 수가 있는 셈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어서 특히 이 식상이 무력화되는 해다 보니까 신강분들께 아무래도 어렵지 않나 신강분들께는 흉하지 않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무자일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또 그리겠습니다. 자, 무자일주인데 겨울에 태어난, 자월에 태어난 무토도 같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보시는 바 같이 무자는 정제를 깔고 있고 임수와 개수, 즉, 편재 정제를 품고 있고, 해자축에서 절태양으로 내려앉으니까, 무터 입장에서 태지 환경에 앉아 있는 일주죠. 이 무자 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 라는 이 글자 자체가, 고요한 물이잖아요. 자시에 들어오는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고 생각이 깊어요. 말도 굉장히 조심조심하시는 분들이시고 어 내게 이 일이 도움이 될 것인가를 먼저 계산을 하고 나서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먼저 돕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생각을 먼저 한다는 것은 행동과 말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뜻도 되거든요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한다 즉 말과 행동이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행일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께 이이민년이 들어오면은 청간지지가 모두 목으로 움직이는 해란 말이에요 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재성을 깔고 있는 분들이신데 이렇게 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차가운 난류를 깔고 있던 분들이 드디어 따뜻한 기운 쪽으로 움직이시는 상황이 되시는 거고 이 무자가 시간 자체가 밤 시간대를 가지고 갔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새벽이 오는 거죠. 동이 트는 시간대로 글자에 이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가 이제 인으로 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글자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은 당연히 천관에는 편제가 왔지만 편관이 이렇게 들어와서 무토 병화, 감목이잖아요 무토는 비견이고, 그리고 편인 병화에 편관 감목을 깔고 있어요. 여기 지금 돌아가는 걸 보게 되시면은, 차가운 것에서 뜨거운 것으로 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남자, 여자 구분 안 하고, 남녀 공통으로 봤을 때, 금전 귀에, 연애 귀에, 또, 경제적인 활동들. 이런 활동들에서 든든한 아군을 이제 차지하시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인트로 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지만, 무자라는 기둥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자에서 어쨌든 차간 것을 접고, 왜곡될 수 있는 인자들이 제거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또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 호랑이 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좀더 성적이 오르고 학생 같은 경우 성적이 올라요 그리고 실적도 오르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병화 편인을 품고 들어오는 거에 감목 편관이 들어오다 보니까 갑계가 만났어요 예, 갑계가 만나서 어떤 교육 사업 적으로도 펼칠 수 있는 해가 됩니다 2022년도에 마음만 잡수시고 계셨던 것들을 어떤 관의 협조, 구청, 군청, 시청 아니면 어떤 관공서의 협조를 얻어서 관공서의 지지를 얻어서 관공서와 함께 일을 하시거나 즉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할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돼요. 여러 가지로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문제 해결이 되는 해가 될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자일주들이 공통적으로 보실 수 있는 희망적인 일들입니다 음 임수는 막혔던 것들을 풀리게 하는 그러니까 물론 임수가 힘을 못 쓰는 애긴 합니다만 막혔던 일들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이 흐름을 끌고 오고요 그리고 이 호랑이는 불을 끌고 와요 인성을 끌고 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인을 하고 문서에서 어떤 이권을 얻는 효력도 있습니다. 이득, 이권. 하지만 그것은 이루어지는 거. 빨리 이루어지진 않아요. 인트로 때 말씀드린 바 대로, 말씀드린 바 대로 하반기쯤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반기는 아무리 빨라도 양력으로 8월쯤이에요. 8월쯤부터. 기다리시면 이루어질 겁니다. 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전 이제 또 다음 무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무인도 한번 보실까요? 무인 시작. 자, 무인은 또 여러분들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 호랑이 자리 자체가 또 호랑이를 맞이하는 해가 되겠죠? 편관이죠. 이것도 편관이죠. 자 편제가 청, 이 청간에 들어왔고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무토, 병화, 감모 비견, 편인, 편관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무토, 병화, 간모 비견, 편인, 편관 이렇게 같은 글자가 들어왔을 때 빨간 동그라미를 과감하게 확 그을게요. 청간지지의 모계웅동을 하는 해가 들어와서 2022년도 자체가 무토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장생지를 깔고 있고 그리고 또 장생지를 이렇게 깔고 있는 해가 들어온 거죠. 우선 이분들의 성격을 말씀을 드릴게요.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병화를 품고 오는 글자인 만큼 열정적이고 딱요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인이 정한 일에 있어서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뒤에서 막 주춤주춤 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나서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다 이 규칙대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 룰을 굉장히 강하게 지키시는 분들이신데 다만 이제 이 병화 때문에 표정이 다 드러나요 내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음, 사주구조가 정말 잘 받쳐주지 않는 이상은 직장생활이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표정이잘 드러나는 성형인데 어, 보수적인 집단 실적에 따라서 군대식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조직에는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 글자 기둥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하겠지만 호랑이 달에 태어나신 이 모토 분들 같이 좀 들어주시고요. 어쨌든 무인이라는 기둥을 가지고 계신 상황에 그걸 일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이제 세게 받을 수가 있고 월주가 무인인 분들도 아 이거 맞다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내가 호랑이를 깔고 있는데 호랑이가 또 들어왔잖아요 그것도 다른 애보다 가빈이나 이렇게 이민이 들어왔을 때가 더 심한데 이민이 좀더 강할 수 있어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호랑이가 두개중첩된다는 것은 인트로 때말씀드렸던 인오술 이 인오술하고 같아요 굉장히 강한 인오술처럼 모였을 때 일어나는 화기운처럼 이것도 굉장히 강한 목기운이 일어나는 부분이라 특히 이 사주에 갖고 계신 분들이 해를 갖고 있다면, 해수, 돼지 글자를 갖고 있다면 더더 더 강해져요. 왜냐하면 호랑이하고 이 해가 만나게 되면 인의 합이 되거든요. 인의 합이 돼서 더 강해져요. 해는 겨울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 호랑이는 봄이잖아요. 봄하고 겨울이 만나게 됐는데 이건 더더 더 봄으로 이제 뒤에 오는 계절에 흡수가 되는 성향이 더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더 강해지고 더 목균이 더 강해져요. 즉 관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관이라는 것은 명예예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람들과 잘 타협할 수 있는 인자란 말이죠. 그 타협할 수 있는 인자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라고도 해요. 저희가 다른 말로. 명예가 더 커지는 거죠. 그 말은 즉슨 승진운도 있고요. 또 자신의 사업에서 발전하는 상황, 발전하는 상황, 그리고 장사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더 바빠지는 거죠. 그래서 모인기둥을 갖고 계신 분들은 2022년도의 상황 자체가 더 내가 내 편들을 더 많이 모을 수가 있고 회사를 나가고 싶잖아요. 근데 잘안 돼요. 왜냐? 붙잡거든요. 붙잡아서 어, 더 좋은 자리를 줄게. 더연봉을 높여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계속 못나가게 잡아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어쨌든 2022년도가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변에서 나를 계속 원하는 흐름으로 갈수 있다는 거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더 강할 것이고 그래서 참 바쁘고 피곤하 애입니다 좋은 겁니다 좋은 거고 남녀노소 공통적이에요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에게 더큰 영광이 있을 것이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시는 이제 소수의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내 남편에게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혹은 혹은 저처럼 그냥 일반적인 운세 방송 좀 많이 보는 그냥 일반 싱글인 여성이다. 그렇다 하신더라도 자신에게 명예나 또이 관에 해당하는 영광이 더 크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갑니다. 무진을 한번 볼게요. 자 무진은 당연하겠지만 진월에 태어난 모토도 함께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애, 좋을 것 같아요. 비견이죠. 또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테니까 동그라미 같이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무진이고요. 무진은 비견이라고 이제 육친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데 뿌리가 이제 튼튼하죠. 튼튼하고 이건 이제 관대지 환경인데 무토 을개무니까 을모 개수 무토. 그래서 비견이 제일 나중에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는 정관이 을목으로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요 정제가 이렇게 지장관으로 있고요 무진 기동을 먼저 좀 설명드리자면 음, 무서운 상사가 될수 있어요 이분이 회사에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도 나만 이렇게 엄격하고 나만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래에 있는 내 부하직원이나 내 사업체에 있는 모든 분들이 나만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강해요. 이분들은 전부 다 호랑이가 될수 있고 글자도 보시면 용이에요. 용. 용이에요. 근데 운이 나쁘면 이 용이 다른 형태로 안 좋게 변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는 용을 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용의 기운이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능력치가 크고 굉장히 꼼꼼해질수록 무서운 분들이십니다. 이분이 내 상사로 왔다. 무진기둥이다 하시면 은좀 긴장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민년이 들어오게 되면 은 편제가 천간에 들어와서 편관이 지지로 들어온 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편관의 이 운행으로 움직이는 해라고 그랬고 진이 인을 만나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관의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인묘진 같은, 인묘진이 관이에요. 묘가 없어도, 인하고 진만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목의운동을 하려고 하거든요. 즉, 이것은 관이지 않습니까? 무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진토라고 하는 것은, 그, 재성에 압축된 창고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 재성 이 토국수를 못합니다 진토 자체는 그래서 무서울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이고 토생금은 굉장히 잘 해줘요 즉 여기 있는 식상 이 식상을 더잘 살려주는 식상을 불러와 주는 것이 바로 이 진이거든요 근데 올해가 모기용동을 하다 보니 아차차 금이 즉 식상이 무력화되는 해죠 그래서 무진 일주나 진월에 태어난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상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가 있어요. 요즘 보이스 피싱이 많이 오네요. 지금 방송 녹화 중인데 잠시 진동 돌려놓고, 음 어디까지 했죠? 아 식상 무력한다는 화 얘기까지 했죠. 남자 여자 고분하긴 싫지만 식상은 여성에게 자식에 해당합니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는 분들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이분들에게 식상은 바로 자식이에요. 육신 중에서 내 자식에게 좀더 확인을 하고 또 신경을 써야 하고 보살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아이에게 내 자식에게 내 자식에게 뭔가 번거로운 일이 생긴다거나 내 자식이 아니더라도 남녀 공통적으로 봤을 때는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계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어요. 어쩐 제도의 간섭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나 법망의 간섭, 음또행정명령 같은 것도 있겠죠. 이런 간섭들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진이 맞는 목의 기운이다 보니까 그러합니다. 진토는 어떤 걸로 내가 모습을 변할지 모르는 카멜레온 같은 역할을 하는 글자를 지금 깔고 계시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글자, 해자축이었기 때문에 해자축을 만나게 되면 은이 무진 일주는 음의 성향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고 2022년도부터 쭉 움직이는 약 6년 동안 같은 경우에는 모공과 하원으로 가시기 때문에 양지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밝은 곳으로 튀어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간섭을 당하시게 되면 은 가만히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뭔가 동분서주를 하게 될 것인데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금식상에 타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강한 분들은 좀더 어려워지실 수 있고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할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간섭이나 통제에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통제로 인해서 약 8월달부터 즉 하반기부터는 더 좋은 쪽으로 번거롭고 고생은 많이 되겠지만 결과는 아주 좋은 쪽으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까지가 무진 일주였고요. 그 다음에 무월 일주도 한번 보겠습니다. 무월 시작 자무월을 보시게 되면 은 역시 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정인을 지금 깔고 있고요. 이 정인이 품고 있는 글자, 이지장간을 제가 적어드리자면 병화 편인도 있고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겁제도 있어요.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아주 뜨거운 이 정인을 또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라는 자리 자체가 제왕지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겠지만 5월에 태어난 무터 분들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꼼꼼해요. 이 무오라는 기둥 갖고 계신 분들은 오 자체가 굉장히 꼼꼼한 탁 내리꽂는 글자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면 다행이고 주변 사람들이 내 꼼꼼함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성격을 알면은 그걸 미리 조심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알면서도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도 내 꼼꼼함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죠. 좋은 쪽으로 꼼꼼함을 쓰시면 좋습니다 어찌됐든 꼼꼼하다고 해서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분들이 이민년 2022년도를 맞이해서 편재 임수가 왔고 편관이 이렇게 임, 이 호랑이 자리로 왔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장관 보시게 되면 무토 비견 병화 편인 그 다음에 감목 평관 이렇게 들어왔고 청간지지 모두 목의 운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임수는 거의 이제 힘을 좀 약하게 쓰는 거의 못 쓰는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눈치 빠른 분들은 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기토라고 하는 겁제의 지장간하고 평관, 감목하고 서로 몰래 암압을 합니다. 갑기가 갑기가 암압을 래요 그리고 이노슬의 이 오가 인을 만났죠. 그래서 화운동을 합니다. 인성운동을 해요. 그래서 신약에게는 더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인트로 때맨 앞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면 오나 술이 있는 경우에 특히 신약한 경우에는 좀더 좋다 그랬어요. 근데 오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배우자, 부부 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내 배우자로 인해서 내가 더 도움을 받을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남편이 내 부인에게, 남편이 부인에게 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남편이 나를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혹은, 혹은, 거의 최대치로 이 불의 기운 자체가 증폭이 되다 보니까, 서로 또 좋아하는 글자다 보니까, 겉으로는 오하고 인이 만났지만, 겉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암압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 주변 사람으로부터 내 가족으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갖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2, 3, 4, 5, 그 다음에 6, 7월 달까지는 계속 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사람들에게 마지못해서 끌려다니는 것 같고 그 사람들 의견에 내가 예예해야 되고 반대 의견을 잘못 내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런수 있겠지만 어 이상하게 7월 하순부터 한 7월 20일부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8월 7일이나 8월 8일 정도부터 해서 체감을 하기에 이분들의 일들이 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무월일주도 역시 보았을 때 관과 인이 함께 만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다음 무신을 한번 볼게요. 자, 무신 시작! 자, 또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월에 태어난 모터분들도 같이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그라미 여기 작게 소심하게 한번 또 그려볼게요. 도금, 소모카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 무신 일주잖아요. 식신이 이렇게 자기 자리에 내 본자리에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그리고 부터 비견, 임수, 경금, 음, 당연하겠지만 기억하죠. 식신으로 갈 것이고 편제가 이렇게 깔려 있죠. 이분들이 이 무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또 보시게 되면 원숭이에요 원숭이를 깔고 계시면요. 머리는 참 좋아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요. 저 공부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공부하는 머리로만 머리가 좋다고는 하지 않거든요.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원숭이 글자를 갖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이 임수 편제를 갖고 있고 또 식신, 재와 식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재주가 좋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돈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을 자주 옮기다닐 수 있지만 취직은 그때그때 잘 되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고 끈기가 없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니까 원래 능력이 많으면요 단점이 있어요 내 마음에 변덕이 심해질 수 있죠. 그니까 끈기, 인내심 이런 것들 이좀 부족한 기둥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잘한단 말이죠. 뭔가 이제 딱 집중할만한 거를 주시게 되면은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하나 아, 뭘 하면 좋을까? 사업도 하고 싶고 직장도 다니고 싶고. 아니면 나 집에서 유튜버도 해보고 싶고 이거나 해볼까? 저거나 해볼까?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할수 있어요. 그래서 늦게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거든요. 오히려 너무 뛰어나서, 너무 재주가 좋아서 그런 분들이세요. 근데 이제 올해 2022년도에 청관에는 편제, 그리고 편관인 호랑이 글자를 만나서 목에 관해용동을 하는 이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눈치 빠른 분들또 인신충 하는 거 바로 또 보실 수가 있을 건데 무터라고 하는 것은 비견이고 품고 있는 글자를 보시면 병화는 편인이고 간목은 편관입니다 병임 갑경 서로 이제 지금 부딪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부딪히는 거 보이실 텐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린 거는 딱그 성별만 보시라는 의미예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자식에게 한번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살펴보시라는 거죠.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자식에게 일이 생긴다는 것은 여기는 드러난 관은 없습니다만 관이 와서 식신을 부딪혀내는 부분이다 보니 간혹 이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인신충, 식신을 관이 와서 부딪히는 거다 보니까 배우자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장사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남자 여자 상관없이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다. 직장인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신충을 하게 되는 내가 식신을 갖고 있는데 이 식신을 밀어내는 관의 제압이 들어오다 보니까 건강 운 자체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특히 맹장 저는 어릴 때수술 했어요. 맹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더 조심하시게 되는 대장. 제일 끝에 있죠. 그리고 허파. 예, 이세 가지가 이제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인신충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어찌 됐든 이 식신이, 이 호랑이 식신이, 아저 저 원숭이 식신이 이렇게 이민년이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식신에 큰 타격이 생길 수가 있고 대도락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가용 핸들 안 잡고 이런 거좀 맹신하시거나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어디에 이동하시는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제수 세금 문제가 생겨서 조사를 받게 되신다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편법이나 위법에 해당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내가 가담을 하게 되어서 같은 일원으로서 내가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사주 구조에서 달라요. 사주 구조에다 다르고 또는 길을 잃을 수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시게 됐단 말이에요. 2022년도에 멀리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거나 출장을 가시게 됐는데 거기서 정말, 정말 어떤 원치 않는 어떤 이상한 일을 당하게 돼서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귀국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신충이 일어나는 이 부분, 인사형 이것만 무서워하시는 게 아니라 인신충이라는 것은 특히 식신을 향해 오는 타격이기 때문에 식신과 관련돼 먹고 사는 일에 대한 생계, 또 나의 안전, 내 몸에 대한 안전이겠죠. 그리고 건강, 또 사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약한 분들께는 인트로에서 도움이 될 거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무신일주만큼은 신약, 신강 상관없이 보셔야 돼요. 아, 요번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보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술을 보겠습니다. 무술 시작! 자, 무술을 보시면 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역시 비견이죠. 비견인데 이제 인성고에 해당이 돼요. 화의 무덤이기 때문에. 자 어떤 어떤 글자가 묻혔는지 볼 텐데 우선은 무토 입장에서는 인묘지이고 당연하겠지만 수로래 태어나 무토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정무거든요. 비견이 가장 마지막이고 상관이 신금으로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정인이 이렇게 묻혀있어요. 신정무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있고, 2022년도라서 편제 임수가, 그리고 편관 병화가 들어왔고, 전체적으로는 관성인 이 목의 운동을 합니다. 임수가 힘을 거의 못쓰고요. 자, 무토, 병화, 그 다음에 간목, 비견, 병화 편인, 그리고 간목 편관. 자, 한번 쓱 그냥 보시기만 하면은, 빨간색으로 다시 색깔을 바꿔서 이 신금과 병화가 서로 또암합을 해요. 아까 인트로 때 이야기했던 거 오나 수를 가지고 있으면 신약한 분들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이런 상황인데 우선 이무술기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토 글자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일주이기도 하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위에다 써드릴게요.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어떤 단계에서 이렇게 상상하고자 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이 술토를 깔고 있는 성향답게 술이라는 거는 개잖아요. 앞에 나서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내 힘만으로 이겨내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한 분들이신데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어떨 때 내가 치고 어떨 때 내가 빠지고 이걸 잘 모르는 상황이 많아서 기회를 놓칠 때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잘될 때는 맨 앞에서 성공을 거머쥘 수가 있는데 잘못 되면 사람들에게 괴짜로 이렇게 찍힐 수가 있거든요. 이 무술기둥을 가지고 계시거나 수월에 태어난 무토 같은 경우에 이게 무술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하신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남편분들의 능력이 내 능력보다 떨어지는 상황이 좀 많고 반면에 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IT라던가 어떤 이과계통에 계신 경우도 많고 아니면 경찰이나 군인으로 계신 경우도 좀 많아요 성향 자체가 아니면 젊을 때 그런 걸 준비를 하셨다거나 경찰 공무원 같은 거 2022년도 오늘 받을게요 2022년도가 겉으로는 우리가 그냥 그 껍데기로만 봤을 때는 목운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극토가 일어나요 겉으로는 그래요 겉으로는 목이 들어오다 보니까 목극토가 일어나죠 자, 한글로 이렇게. 그럼 안 좋으냐? 안 좋으냐? 또 의문 생기겠죠? 인, 오, 술에 인, 술이 만났어 이게 술에, 어찌됐던 정화를 품고 있으니까, 화의 마지막인데, 병화를 품고 있는 호랑이 인이 왔으니, 겉으로는 이렇게 병신합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목국터면 좋지 않겠, 안 좋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화곡으로 일어나니까 인오술의 인술이니까요. 화생토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도움을 주는 상황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근데 결과는 이 술토다 보니까 술토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호랑이가 오더라도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건조한 토거든요. 건조한 토기 때문에 농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당연히 힘들어지고 그래서 겉만 이렇게 극을 하는 거지 속은 좋아하는 거다 보니 어, 결과적으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에 해당하는 내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겉으로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겉으로는 다사다난 하지만 속으로는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 뜻은 역시 이권 이득 남자에서 할것 없이 승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사업체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개업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성분들은 내 자식이 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어, 관인 즉 전체적으로는 목에 이 관의 용동을 하는 해가 들어왔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을 받는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다지 잘못 느끼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늘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요. 가만히 계시면 아무 운도 일어나지 않아요. 열심히 움직이셔야, 열심히 또 노력을 하셔야 운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와닿는 부분이고 내가 못 받아도 내 주변 사람내 자식이라도 아니면 내 형제 자매가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가지 일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무터 분들 2022년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좋은 일들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저는 또기토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